눈앞에 오지 말래도, 눈앞에 와갖고. 착한 강아지, 오이구오이구오이구구구 누나한테 코로나 올리면 어떡하려고? 응? 눈앞에 만 있어. 어구구 착한 강아지. 누나 격리 끝나면, 하치랑 누나랑 같이 우리 공원 가서 실컷 놀자. 냄새 실컷 맡고, 실컷 걷고 집에 오지 말자. 알지 엎드려, 엎드려 이렇게 잘해요. 자,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잘했어요. 자, 누나 손, 아이고, 잘했어요. 자, 누나 화이팅. 아이고, 이뻐요. 양아치, 이렇게 자랄 거면서! 아니, 이렇게 자라면서! 응? 이렇게 자라면서! 음, 맛있냐 맛있어? 응? 똥강아지, 맛있어? 너 손! 아이고, 잘했어! 아이, 이뻐! 화이팅! <웃음> 화이팅! 아이고, 잘했어! 하치야! 하치 입으로 쏙. 어이구, 또, 하치 입으로, 오잉, 오잉, 오잉, 어잉 쏙. 저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하치, 하치 입으로 쏙. 아이디이 우리 아치, 간식 있을 때만 손 주고. 응? 우리 아치 양아치에요. 오늘 보니까 진짜 양아치네. 하치 누나, 봐봐봐. 하치야, 이거 이뻐, 이거 이뻐. <웃음> 귀여워. 어디? 어? 어? 눈으로 욕하는 것 같다. 어? 눈빛이 아주 <웃음> 귀여워. 하치야, 누나랑 같이 가야지. 하치야, <웃음> 돌아왔어? 치어 <웃음> 어디 가? 아이고. <웃음> 너무 이쁘다. 같이 나와야지. 같이 밟으면 안 돼. 파이팅. 어디 가려고? 집에 가야지 일로 가자 아이고 하품도 했어 이제 엄마한테 가자 하치야. 엄마한테 가보자 엄마한테 가보자